Hanul d 주 s h i Chan h a j u s i Yasagems h a a d e a duck d e c j e y o n g San y u ISTJ w h Ui h o n i b 1 ISTJ world membership a i vlog a s m r d u n total n e g a i benefit y o n l l s